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텀빈 방 혼자 멍하니 지쳐기다 TV에는 어제 본각 내 핸드폰을 들고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바로 그때 네 목소리에 잠들고파 주말엔 많은 사람 속에서 보란듯이 널 인인 행동하는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 girl You r e so ambiguous 나 못해 뭐엇도 하니 어쩌면 기적을 바라질러 또 확실한 표현을 원하지만 너의 미소 띈 표정이 잊어버리지나 그만고